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전복 버터구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주 맛있어 보이나요? 맛있어요 <웃음>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전복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싱싱해야 되겠죠 일단 시장에서 만원에 한 여덟마리 요거를 한 2만원어치를 샀거든요 요거 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좀 싱싱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전복을 깔끔하게 씻어주셔야돼요 전복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돼요 의외로 전복이 참 지저분하거든요 특히 껍질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를 빡짝빡빡 문질러서 깔끔하게 씻어주셔야돼요 그럼 껍질도 씻어주고 됐죠? 이 정도는 닦아줘야 깨끗하다 고할수 있어요. 일부는 남겨서 버터 구이 할 거고요. 일부는 내장하고 남겨서 죽을 끓일 거예요. 전복죽 끓여놓으면 맛있거든요. 전복 깨끗하게 씻겨졌죠? 음, 아주 싱싱해요. 자, 이제 전복을 다듬어 볼까요? 수저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깊숙이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세요. 넣고, 착착, 착착착 착착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주면 간단하게 분리가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살만 쏙 발라내는 거예요. 껍질은 전복 껍질 때 쓰려고 껍질이쓰어서 육수를 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팔팔 끓여서 소독을 하신 다음에 껍질은 또 쓰시고 육수는 따로 걸러냈다 쓰시면 돼요. 보이시는 게 지금 고게 내장이에요. 내장이고 그 맞은편 쪽에 있는 거. 요게 이빨. 요거를 이빨은 필히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몇번 얘기하는 거야? 전복을 다듬으시는데 내장 제거하시고 이빨을 빼내야 돼요. 근데 이빨 안 빼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빨을 빼고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건 이빨이에요.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내장 제개하시고 응, 이빨 제거하시고 근데 이 이빨을 모르시는 분들 더 많으니까 꼭 제거하시고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 양이 얼마 안되기는 하는데 전복을 작은걸 사가지고 뭐 이정도면 그래도 전복죽 한번은 끓여먹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전복죽 끓이니, 끓이시지 않을거면 요거는 냉동을 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요렇게 해서 뚜껑 닫아가지고 냉동실로 넣어놓으세요 칼집을 넣을거예요 칼집 넣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굵게 굵게 넣는 것보다 얇게 칼집을 넣는 게 나중에 익혀 놓으면 더 이뻐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복 손질 끝냈습니다. 전복에 백후추 살짝 뿌리시고 소금으로 약하게 간만 살짝 해주세요. 이때 간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버터구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열된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주세요. 이때 센불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버터가 타버릴 수 있거든요 버터를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녹여주신 다음에 마늘을 넣으시는 거예요 마늘이 어느 정도 익었다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 준비해 놨던 전복 넣으시면 돼요. 소파가 약간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녹여서 익혀주시면 돼요 어느정도 익었으면 뒤집어서 다시 전복을 익혀줍니다 맛있게 익힌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녹이소름한 머리부보이죠 여태까지 익혀주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음, 맛있어 보이네요. 밥하기 전에 토하야 되겠어요, 술을. 이렇게 해서 맛있는 전복 버터구이를 만들어 봤어요. 요거. 복분자랑 같이 드셔도 맛있고요 와사비 조금 끼얹고 음, 간장 조금 얹어서 찍어 드셔도 되고 아주 맛있게 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리를 그렇게 막재료많이안 쓰고 이런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맛을 살려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맛있어 보이나요? 원래 제 전문 분야는 이게 아닌데. <웃음> 저는 원래 사진 분야 쪽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사진을 퀄리티 있게 찍는 스타일인데 동영상은 어렵네요 <웃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